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하루 사이 대전, 세종, 충남의 확진자가 20명 넘게 나왔습니다. 각종 모임 등에서의 밀접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 사례가 추가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논산훈련소에서는 그제 입소한 훈련병 2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역학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용순 기자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며 2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